뭐라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DLC를 통해서 사야 되는데 배경음악! 움직이는 모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DLC로 구매를 해야 된대요. 안 움직여! 오른쪽으로 밖에 못 가! 효과한도 없어! 으야으야 응, 응, 자 여러분 불감증이 온것 같아요 게임 불감증 뭘 하든 막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거가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내가 스팀 계정에 게임 개수만 1510개예요 지금 스팀에 보면은 게임이 너무 많아 이거 봐봐요 와 진짜 끝없이 내려도 끝없이 나와 게임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임은 없고 그래서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 잡고 10분에서 길면 30분 정도 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랜덤게임 소믈리에라는 컨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마메야. 진짜 랜덤하게 지금 하나를 정했는데 저번에 구매를 해놓고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던 DLC 퀘스트 오늘은 이 게임을 한번 잠깐 맛보기로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한글 정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한글 정발이 아니라 패치인가? 그래 내가 구매해놓고 건들지 못한 게임들이 대부분 다 영어여서 한글 패치를 기다리면서 묵혀놨던 것도 있었어 레이 없네 이런 제기랄 영어로 해야되나봐 내가 이래서 이걸 안 건드리고 있었구만 오, 야. DLC 퀘스트 이 게임은 모든 것을 다 DLC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캠페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오리지널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DLC 퀘스트 벌써부터 똥깨면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새 게임 공주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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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함도 없어! 말걸기 나쁜 사람이 공주를 훔쳐서 도망갔어 그녀를 구해줘야 해 심지어 그 나쁜 녀석은 너의 삼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반드시 복수해야 해 심지어 마을에 물탱크에다가 오줌까지 쌌다고 알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 진짜 선 넘었네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 DLC를 좀 사서 진행을 해봐. 넌 그게 필요할 거야. 아 이제 상점에서 현금을 주고 DLC를 구매해야 돼요. 이게 그 DLC를 풍자하는 게임이거든요. 아 효과음이 없으니까 미치겠네 이거. <웃음> 아무 소리 안 들려. 근데 나 코인이 없는데 어, 딱네개 있다. 움직임 팩. 이제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점프와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절대 환불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썩을. 샀어요. 이제 점프. 왠, 왼쪽 왼 점프가 점 무슨 키야? Z키가 점프예요? 음흠 오케이.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어, 코인 모았죠? 바로 DLC 사러 가야죠. 아, 이 친구가 DLC를 팔고 있는 거네. 애니메이션 팩. 움직임이 표현되는 팩이에요. 오디오 팩도 있고요. 소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버즈메뉴팩 일시정지까지 사야 돼요? 잠시만요 일시정지가 안 돼요? <웃음> 근데 저거는 없어도 돼 생각해보면은 저 DLC들 없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테니까 일단 사운드팩부터 사자 오디오팩 아! 드디어 흑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래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뭐야 이건? I'm On for your h o 말에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거야? 갑옷이야? 네. 검이 없어서 저 풀숲을 못 부셔요 어떻게 하는 거요? 아저씨 풀숲을 자르기 위한 칼이 좀 필요하니? 예회 yeah.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검! 검을 강력하게 만들려면 여기에서 만번 정도 돌려야지 될것 같다고? 이걸 만 번을 누르면 된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새로운 DLC가 있다고? 아, 그니까 이게 목록에 추가되나 보다. DLC가 계속 자, 20원이나 모았으니, 말을 걸어 봅시다. 어, DLC 목록이 추가가 된 거였네. 250원이나 필요해요. 어, 시간은 돈이 답해. 그라인더에 칼을 가는데, 저는 시간이 아깝다고요? 무려 천 배나 빨리 갈수 있는 팩을 지르세요. 예! 이제 10번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지. 아, 갈았다. 코인는 분명히 들리는데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휘두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 눈앞에 코인이 있으니까 다 먹어. 또 다른 DLC를 사기 위해! 어? 뭐야? 뒤쪽에 길이 더 있네? 숨겨진 길이라니. 이거 흥만되는가 의외로 갓겜일지도? 이런 비밀 장소는 게임의 필수 조건이지. 뭐야 얘는. I don't even...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건 아저씨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이거 숲이 너무 빽빽하고 어지러워서 너는 반드시 지도 DLC가 필요하대요 야 아니 나머지 왜 이렇게 다 비싸? 오야 더블 점프팩도 있어 이건 좀 끌리네 애니메이션 사자 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필요해 오! 휘두른다 아니 너무 하찮은데요? 없어도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넌, 넌, 돈 방금 뭐였지? 서로 조우하게 되면은 저런 이펙트가 또 깜짝 놀래켜서 미안하네 <웃음> 나좀 지나가게 해줄래? 절대 안돼! 뭐야? 저 친구가 나를 막고 있어? 저 친구를 쫓아낼 때까지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려면또 DLC가 필요해요? 어, 얼마인지 한번 보자 상점 아저씨 DLC 얼마예요 테이크 마이 머니 50원 싸군 오 도전과제도 달성했어 기본적인 DLC를 다 구입한 도전과제를 얻었군요 아주 훌륭해요 뭐지? 한 10분 정도만 맛보기로 하려고 했는데 빠져들고 있다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 이제 DLC를 구매해서 이제 나좀 놔둘래? 이 친구가 이제 나를 보내주네요 단순히 DLC를 구매했을 뿐인데 NPC가 착해지는 마법 우리 모두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웃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아이 이거 한국어 패치 좀 해줘요 나돈 줄게 DLC 사면 되지 한국어 DLC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위쪽에 보물 상자가 있어 볼 수는 있는데 다 찔러나 이런 재기라 이중 점프 필요한 것 같아요 더블 점프가 근데 얼마지 딱 100원이네 지금 딱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구만 오핫어야 2단 점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요 좋다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 보물 상자 먹으러 가자 팻팩! 이제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탑 팻팩! 탑 팻이 뭔지 알죠? 신사 모자 있잖아. 길다라는 모자. 코스튬까지 DLC로 판매하나 봐요. 어? 팻팩은 5달러밖에 안 하네요. 코스튬이랑. 이제 멋쟁이가 돼볼 시간입니다. 이건 뭐죠? 그냥 정말 귀여운 애완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팩이래요. 팔면 사야지, 그지? 금붕어다. 오케이. <웃음> 분명히 전투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건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생 물고기일줄이야 여기도 비밀장소가 있을 것같아 어? 뭐야? 저거 어떻게 먹노딱 보니까 저기 지금 오른쪽 뒤쪽에 비밀장소가 있어요 저길 통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은근 피지컬이 필요해 완전 병맛 게임인줄 알았는데 어? 여기다 그렇지 이럴수가 섹시아웃핏팩 섹시한 복장팩이라니 이건 당장 질러야돼 하지만 난 남잔데? 뭐야 공주한테 이걸 입힐 수 있는거네 당장 사 그리고 지도팩 사서 빽빽한 숲을 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출해야되는 공주님이 아 어, 뭐야 더러워 너 수영복 입고있어 뭐. 아 뭐야 모든 NPC들이 다 수영복 입고있어 상장마자왜 여기있어요? 오케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왔어요 으악! 뭐야 오잉? 으악! 아 이제 돈을 좀 퍼주네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나무를 뱉어야 됐어 어 동전 먹었다 다 먹었다 마지막 동전까지 다 먹어서 도전 과제가 해제됐어요 엔딩이 다가왔다 빨리 강화된 말을 하고 공주를 구하러 가자 좀비팩? 웬 좀비팩? 저기 좀비로 보이는 팩인건가? 뭔가 이 게임이랑 안맞지만 마케팅 부서가 좀비는 어디든 다 먹힌다고 해서 넣은 DLC라고? 아니 그럼 정확하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사 그리고 강화된 말도 사 뭐야? 좀비가 등장해요 이제 어 좀비 안죽어? 안죽는데? 공격도 안해요 이제. 뭐지? 그저 존재할 뿐아 깜짝이야 아이씨 스켈레톤이 아니라 트롤이래요 트롤을 알아두래 안녕? 하하하, <웃음> 뭐야, 간지럽구나.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총 DLC를 얻었어요. 이런 재개를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배드가이가 앞에 있다면 왜 트롤이 있어? 총이다, 이 스바라시아! 건팩. 건스미스를 방문해서 업그레이드를 받으래요. 아까 그숲 바로 앞에 있던 친구. 아이씨! <웃음> 새로운! 지도 팩을 다시 사야돼요 돌아갈 수 있는 밤길을 조심해서 갈수 있는 팩 낮이 됐군요 건스미스씨에게 총을 업그레이드 받았어 와 뭐야 야총쏘면은 좀비도 죽어 해봐 와. 난 죽었지만 여전히 제일씨는 팔수 있지 What? 어마어마군 죽어라 트롤 뭐야 한 방에 죽었네 역시 강력하군. 배드가이 기다려라. 엔딩이 코앞에다. 엥? 아? 왜 엔딩? 그 트롤이 배드가이였던 걸까? 아니 그래서 수영복 입은 공주 어디있어요 아니 그 공주 보려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뒷이야기는 또 설마 DLC를 구매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와타이머택도 있어. 9분만에 클리어한 사람이 있네. 어? 그리고 도전과제가 은근히 있네요? 모든 DLC팩을 구매할 것 에? 나 DLC팩 다 사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모든 양과 NPC들을 다 죽일 것 도전 과제 이건 달성 안 했고 오야 공주를 찾을 수 있어 공주를 얻어야 되는 DLC가 있어요 어, 뭐지? 어떻게? 어? 이하기가 되네? 뭘 발견을 못한 걸까요? 저희가 일단 모든 NPC, 모든 좀비 다 죽일 겁니다 오야 이거 연사력이 괜찮은데? 야 이거 연사면 연사하는 대로 나가는데요? 좀비들은 리젠되는거 보니까 도전과제의 일부는 아닌것 같아요 스미스! 아, 스미스 말이 안걸어져 죽으니까 어? 안죽어! 말이 강화돼서 안죽어 아이씨 말 강화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D.C. The Fight Pack. 배드가이를 <웃음> 잡으러 갈수 있는 마지막 D.C. Oh yes, baby. e c 진짜 엔딩 보려면은 D.C. 구매해야 되는 게 맞았네. 정말 맛보기로만 하려고 했던 게임이었는데 어느새 한 시간 가까이 플레이하고 있다. 죽였다. 다 죽였다. NPC 다 죽였어요. 자, 이미 죽었구나. 자. 오! 뒤에가 더 있어! 오! 엔딩 크레딧 안나오고 드디어 잡았다! 공주를 풀어줘! 오! 어! 하하하 어? <웃음> 공주가 맞았는데요? 가엾은 것! 니가 감히 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라고 대충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난널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아넷! 너는... 너네 너는... 강0 0말 히히 아 아프지 않지? 와와말 구매 안 했으면 난배드가이를 이길 수 없었던 거네 대박! 어 뭐야 잠깐만 내 영웅 하면서 말이랑 어난야 나는 아니 근데 공주 복장이 핑크색이고 왕관도 핑크색이니까 저 핑크색 왕관이 자꾸 팬티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웃음> 이상하네 기분이 와 드디어 엔딩 봤다 48분 26초 동안 플레이를 했군요 아주 완벽해 다 했다 좋아 도전 가지 완벽하게 닦겠어 100% 훌륭해 훌륭해 이건 뭐지? 뭔가 새로운 또 게임이 있는데 이건 뭐 새로운 버전의 게임인가봐요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이네요 프리미엄 이것도 한번 맛보보자 아 하다가 엔딩 볼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아이엠 맘맘 랜덤 게임 소믈리에는 다음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게임 하나 발굴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DLC 퀘스트 였습니다 녹화 종료 음...